안녕하세요 김재혁입니다. 2019년 춘계 전 일본 선수권대회 네, 제가 출전한 2일차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클립들이 삭제돼서 저와질 영상들로만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173cm의 키에 90kg가 넘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브이로그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85kg 이하급으로 출전을 했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감량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마자 개체량을 진행했고 조금 긴장했지만 다행히 83.6kg으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개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감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자 일반부 카타에 출전한 장주희 선수의 격에서 카타입니다. 한명의 주심, 네명의 부심들의 점수가 합산되어 승리를 결정하는 카타 경기. 장주희 선수는 아쉽게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장주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저랑 같이 일본 대회에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요. 꼭 입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6강전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고 8강에 도전하는 김민우 선수의 경량급 코미테 경기입니다. 상대는 일본 선수로 세계대회에서 입상을 할 만큼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가진 선수인데 김민우 선수도 극진관 전한국 대회 무제한급에서 우승을 할 만큼 실력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경기였습니다. 경량급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아주 빠르고 경쾌한 스텝을 활용한 공방을 볼수 있는데요. 극진에서는 꽂는다고 표현합니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펀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절대 저런 스피드가 안 나와요. 지금 서로 거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 네,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저 펀치가 저렇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스피드까지 더 하니까 힘이 배가 되는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여기서 김민우 선수가 올려치기 몸통 올려치기로 절반을 뺏기게 됐어요 네 절반을 선언하는 주심 다시 경기 석행합니다 다시 거리를 좁혀서 들어오는 일본 선수 네 안다리도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펀치 연타를 퍼붓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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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상대는 스페인 선수 화려한 기술 없이 펀치 로우킥 등의 기본에 충실한 압박형 파이터였습니다. 저는 안따리를 한대 맞는 순간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파워에 당황을 했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네 낭심 쪽에 공격을 허용당하는 모습입니다. 네, 낭심 쪽에 공격을 당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게 맞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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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진에서는 선체력 그리고 후기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경기 초반부터 체력을 많이 소진했고 이렇게 안다리 공격을 계속 허용하면서 한판으로 정말 깨끗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Are together now. Not even time to slip us now. Cause we are forever young. Cause we are together now.